좋습니다 마음 공부 하고 있죠. 저희들이 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마음 바탕, 마음 바탕을 보는 마음의 뿌리를 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태산 스승님께서 제자들하고 어떤 문답을 합니다. 아, 네. 선문답이라고 하죠. 선문답. 선문답을 예전 그 불교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선문답을 하시는데, 이 성품자리를 견성을 했으면 이 성품자리를 한번 말해봐라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A라는 제자, B라는 제자, C라는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산종사라고 이제 소태산 스승님의 법통을 이어받으신 그 상수 제자가 있으신데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대답을 했냐면,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했습니다. 마음에 마음이 가는 바지요, 심행처가 멸했습니다. 언어도 끊어졌다고 하는 건 이제 단자죠. 끊어질 단이죠. 이거 보면 내 말의 길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가는 곳이 없다. 아주 불교적인 표현인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일, 일념 미생전이다 한 마음이 아직 나오기 전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기 직전에 그 침묵의 순간들 있죠. 그런데 이 침묵은 소리가 나는 어떤 언어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사유하고 생각하고 뭐 분별 망상을 떠올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여기서 여기로 향할 때 반드시 이 안에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가만 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은 말을 하지 않을 때 언어도가 끊어져야 되는데 언제 끊어져지는가를 가만히 보고 계실 필요가 있죠. 원래는 늘이 고요한 바탕 마음바탕 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한 마음을 발할 때, 한 마음을 발할 때 이제 언어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이 원래 이 고요함에 바탕해서 어떤 언어와 말들이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말을 하고 있어도 이 고요함은 우리하고 이 깊은 침묵은 나하고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고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끊임없는 말과 말, 생각과 생각을 이어가면서 이 마음이 마치 원숭이가 이 나뭇가지를 왼손으로 잡았다가 이 다음가지를 오른손으로 잡았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을 옮겨 타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을 쉬지 못하고 살다가 마칠 수가 있다. 이것은 중생적인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 보면 지금 내 마음 속에서도 마음이 더갈 데가 없고 그냥 고요하고 편하다 말을 할 것도 없다 이제 그런 자리들을 느끼다 보면 아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했다고 하는 것이 뭐두 가지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게 한짠말로 쓰니까 어렵지만 가만히 보면 늘그 자리에 바탕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눈치채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크나큰 축복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쉴 곳을 찾는 것이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그래서 자꾸 이제 견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 마음의 바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참이뭐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 듯한 말이라서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더위 잡기 힘들 수도 있지만 눈치를 채기만 하면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늘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 또는 마음이 이렇게 가는 곳, 이것이 없는 멸한 그런 자리를 네. 일상생활에서 늘 말하면서 또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그러죠 길을 가거나 앉거나 일을 하거나 대화하거나 하면서 늘이 자리를 아무것도 없이 텅빈그 마음짜리 한 마음이 나오기 이전자리를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 이래서 부처님의 법이 참 무상대도구나 하는 그런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